만 줄까? 양치하고 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지 그냥 남아있는 거 이거 먹이자 오빠 응. 어. 이거 안 먹으면 내일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응? 응 그냥 탈할까봐 아니야 그래서 변 보는 게나 그리고 얘가 오이나 양배추 먹고 설사한 적이 없어 그어 양치도 했어 <웃음> 아이네 잘했네 아이고, 잘했네, 아이고, 잘했네 아이 이제 했다아이었 잘했네 d in t 다, 먹었다. 우리 두부가 다...